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 입니다 제가 오늘은 경기도 평택에 좀 나와 있습니다 지인이 농장을 하시는데 다래농장 아래에 보시면 식물들이 너무 많아요 나물들인데 냉이도 있고 민들레도 있고 오늘의 주 타켓은 민들레 입니다 민들레고 다른 식물들도 있는 것 같아서 민들레 냉이 캐기 전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남쪽에 통영에 있었는데 통영에는 식물들이 푸르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꽃도 피고 얼레지도 올라오고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렸죠 이 나물은 점나도 나물입니다 점나도 나물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떡잎이 아직 있어요. 떡잎이 있어서 나물로 먹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점나도 나물도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요. 유럽점나도 나물이라고 있는데 꽃의 차이입니다. 다 같이 잎은 거의 흡사해서 구분 못합니다. 같이 나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식물은 광대나물을 닮았죠. 이 식물은 개불알풀입니다. 개불알풀이 뭐 듣기가 어감이 안좋으면 봄까치꽃으로 부르셔도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개명이 되지 않아서 개부랄풀로 불러야 되는데 요거는 몇 종류가 있습니다 개부랄풀, 큰개부랄풀, 누운개부랄풀, 선개부랄풀 그중에 요거는 큰개부랄풀입니다 여기 보시면 꽃이 피긴 폈는데 아직 움츠리고 있죠 보랏빛 꽃이 아주 이쁘죠. 자, 요거는 큰개브랄풀입니다 빈드레 그리고 빈드레가 안 보여. 요거는 개망초입니다. 개망초, 개망초도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개망초가 많은데 떡잎이 대부분이고 나물로 먹을 수 있는 양은 되지 않습니다. 개망초 있고요, 큰개브랄풀 여기는 큰개브랄풀 개망초 점라도 나물 그리고 꼬리뱅이도 있는데 꼬리뱅이도 아직까지 잎을 활짝 전개를 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로제트 형식으로 납작 엎드려서 추위를 이기고 있습니다 꼬리뱅이도 상당히 좋은 나물이에요 특별히 뭐 향이나 이런게 강하지는 않지만 고들빼기 김치를 한다거나 냉이를 캐서 같이 무칠 때 양이 적을 때 같이 섞어서 나물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나물 중에 하나가 꼬리뱅이입니다. 여기 점나도 나물이 전년도에 꽃까지 폈다가 말른거죠이석주가라서석주가 속죽가 식물들은 이렇게 마디 마디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 1500평 가까이 되는데 여기 전부 냉이 밭이고 민들레 밭이고 다양한 나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유튜브 들매곡간 이라는 밴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밴드에 젊은 공리분이 한분 계시는데 춘천에 샀어요 요 식물 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요거는 지치과 식물 아 갑자기 생각이 안난다 꽃마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났어 이 꽃마리도 오이 향 비슷하게 나서 요거 살짝 데쳐서 드셔도 되구요 김밥에 재료로 넣으시면 특별한 김밥이 될 겁니다 꽃바지가 있고 참꽃마리가 있고 꽃마리가 있고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다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봄철에 올라오는 건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형님 냉이가 이거 무슨 인삼뿌이 같아요 요거 제가 촬영 몇 가지 하고 제가 받은 냉이 있어 여기는 무엇보다 좋은게 수도권 주변인데 농약을 전혀 안하시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풀관리도 일일이 예초기를 가지고 풀을 깠기 때문에 농약도 안주고 너무 좋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공간을 저한테 촬영도 하고 구독자님들 오셔서 나물도 캐가고 하시라고 주셨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항상 시끄러운 깨구락 씨 형님하고 저 뒤에 하얀 봉투 있는 데 있는 분이 이곳 농장 주인이십니다 마음씨가 너무 좋으시고요 강원도 태백에서 산양삼 재배도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저렴하게 또 판매도 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아는 맛이라 어 마음이 콩닥거리실 거예요 가시상추죠 가시상추 가시상추도 아직까지 성장을 안하고 전년도에 성장했던 것이 로제트잎으로 그냥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왕성한 성장을 할텐데요 채취해서 겉절이를 해서 드셔도 되고 김치를 해서 드셔도 되고 상당히 맛있는 나물 중에 하나가 가시상추입니다 다양한 나물들이 있는데 오늘 주 타켓은 요거 민들레입니다. 여기는 서양 민들레하고 흰 민들레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인 흰 민들레하고 같이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에서는 토종 민들레가 더 약성도 좋고 뛰어나다고 하지만 서양 민들레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횟수가 오래되고 토종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변이라던가 농약을 쳤던 농지라던가 논뚝주변 이런 곳에서 채취한 것은 토종 흰 민들레라 할지라도 채취해서 드시면 안됩니다. 농약에 오염이 있는 것은 우리가 먹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곳에서 채취한 것은 토종 민들레 또 서양 민들레 구분없이 채취해서 드시면 맛있고 건강한 우리 식탁에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시상추가 너무 추우니까 녹아내린 건가요? 예, 가시상추가 녹아내렸고요. 이거는 왕고들 빼기 왕고들 빼기도 상당히 좋죠. 왕고들 빼기도 2년 초인데 이렇게 왕고들 빼기가 죽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 씨앗이 떨어져서 봄되면 왕성하게 성장을 할 거예요.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지친개죠지친개는잎 뒷면을 이렇게 보시면 냉이하고 비슷하지만 잎 뒷면이 이렇게 하얀, 하얗게 얀하 분백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줄기에 보라색 이 색이 묻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쉬워요. 뿌리도 약간의 자주색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 쓴맛난다고 안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야생에서 나는 나물 중에 쓴맛나는 것들은 항균작용도 뛰어나고요 염증을 바깥으로 몰아내는 효능이 뛰어나서 드시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또노년에 건강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좋은 식물입니다 못 먹는 거라고 알고 있던 분들도 요새는 많이 찾아서 드시기 때문에 한 번씩 드셔보시면 괜찮은 나물이 지친 게입니다. 아, 가시상추가 여기는 아주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시상추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놔두면 은 여기저기에 퍼질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올라왔던 배추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서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거 오염되지 않은거 뜯어서 먹어보면 향이 너무 좋습니다. 고소하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갈키동굴이 있네요. 갈키동굴은 팔선초라고 부르는데 요 갈키동굴도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릴때 새 봄에 올라오는거 채취해서 양념 안하고 그냥 소스 같은거만 잘 이용하셔서 드셔도 풍미를 돋구는 봄에 입맛 깨우는 아주 좋은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커서 동굴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억세지니까 이른 봄에 뭐 냉이를 캐러가는데 냉이가 없으면 이런것도 조금씩 채취하셔서 나물 바구니에 섞으시면 상당히 좋은 나물이 되기도 합니다. 와 가시상추 엄청 많습니다. 여기 요것도 가시상추고요. 이 가시상추들이 올라왔다가 너무 추우니까 요건 녹은거예요 녹은거고 살아있는건 좀 독한거죠. 이것도 가시상추예요 요거는 조금 더 있다가 오면 여기 보세요. 가시상추가 이제 올라오는데 조금 성장해서 더 커지면 어마어마한 가시상추 밭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저 건너에 중간중간 얼룩얼룩한 것은 가시상추 또한 민들레 이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노랗게 보이는 이거는 별꽃이죠 별꽃 별꽃도 있고 새별꽃도 있는데 아직까지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새싹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더 있어야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작업해야 될 냉이입니다. 냉이가 너무 튼튼하고요. 아까 우리 형님이 냉이캐서 주셨는데 냉이가 무슨 도라지 뿌리만 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냉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다른 나물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점나도 나물 꼬리뱅이 개부랄풀 광대나물 민들레 냉이 가시상추 이런 몇 종류의 나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여기는 수도권에 있지만 대부분 다농약을 치지만 여기 농장 운영하시는 형님께서 농약 너무 싫어합니다 이런 곳에서 오염되지 않은 나물들을 채취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물들을 소개해드릴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곡간입니다